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창세기 21장 14절로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이 일어나 떡과 물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갓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가를 불러 이르시되 하가라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떡그 떡과 가죽 부대를 하갈의 어깨에 메어 주고 이스마엘과 함께 광야로 내보내는 일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행하도록 명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일은 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 대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어, 하갈과 이스마엘을 취하고 인본주의의 열매 속에서 17년 어간 동안 어, 있었던 자신의 모습에 대하여 하나님이 옳지 않다 어, 내쫓으라 라는 것에 대하여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이 아브라함의 회계입니다. 무엇에 대한 회계였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대하여 인도받지 못하고 거기에 자신의 뜻과 자신의 계획과 생각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보려고 하는 인본주의에 대한 회계입니다. 이 인본주의에 대한 그 회개가 아프죠. 그 광야라는 죽음으로 내몰리는 자신의 그 장자인 이스마엘과 아내를 보면서 많은 아픔과 고해를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요 아브라함의 이런 뼈 아픈 회개를 통하여서 성경은 하나님은 누구시며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구원 역사를 하시는 분인지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는 놀라운 게시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회개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의 게시를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되어지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맛보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게, 보겠습니다. 게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이 일어나 떡과 물안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진 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지금 음, 하갈이 방황하는 장소가 부엘세바 광야라 그럽니다. 아브라함이 있던 곳으로부터 약 남쪽으로 50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애굽의 국경 지역입니다. 하갈은 애굽여인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30년쯤 지난 시간에서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방황하고 어, 물이 떨어져서 죽음에 이르는 장소가 부엘세바 광야래요. 예,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부엘세바라는 이 뜻이 뭐냐면 부엘은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어, 세바는 어, 맹세 또는 일곱. 그래서 이 부엘세바 광야는 예, 그. 우물의 장소입니다. 어, 그. 지나가는 통행인들이 어 우물을 만날 수 있도록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곳곳에 표시되어서 물을 먹을 수 있는 곳이 부엘세바예요 물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방황을 하는 거예요 이곳에서 물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이 모습이 언약을 떠난 자의 모습입니다 언약 바깥의 모습이에요 언약을 떠나면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곁에 두고도 못 봐요 그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의 물을 맛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방황하고 배회하고 죽어가는 거죠 이상아리만큼왜 저렇게 살까 하나님께 항복하고 예배자리로 오면 될 텐데 왜 저럴까 예 언약을 떠나면 언약 바깥의 모습이 물이 있지만 물을 먹지 못하는, 물이 넘치는 곳이지만 물을 발견하지 못하는 곳이 바로 이, 이 언약 바깥의 모습입니다. 16절을 보면요. 어, 하갈의 말이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고 화살 한 바탕 거리 약 300m 정도 떨어져서 마주 앉아 바라보며 그 죽어가는 아이 이스마엘을 멀리서 마주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는 방성대곡하고 있는 하갈의 모습이죠. 어, 하갈이 소리내어 울었다라는 이 말은 어, 단지 그 속상하고 슬프고 억울한 울음은 아니에요. 어, 애굽의 여종으로서 있다가 어, 그 애굽의 여인으로서 있다가 아그 아브라함의 종으로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첩이 되어서 신분이 상승됐죠. 그리고 어 이렇게 아들이라는 이스마엘도 낳고 그런데 지금 쫓겨났잖아요. 모든 것에 대한 기대가 무너졌죠. 그리고 다시 빈털털이로 어, 애굽으로 돌아가는 철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또어그 와중에 물은 떨어져서 어, 소중했던 아이, 자신의 아이는 지금 죽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단순히 슬퍼서 어, 소리내어 우는 모습 정도가 아니라 이 소리내어 울었다, 아이를 쳐다보며 울었다라는 말은 어, 차라리 자식이 빨리 죽기를 바라는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자신의 자식의 모습을 보면서 아무것도 손쓸수 없는 어미의 비통한 심정이에요. 이게 언약 바깥에 있는 자의 아픔입니다. 자신은 물을 발견하지 못하고 아이는 빨리 죽기를 바라는 저렇게 살 거면 저렇게 하나님 떠난 자의 모습으로 저렇게 살 거면 차라리 죽기를 바라는 그랬으면 좋겠다 싶은 어미의 비통함이죠. 소리내어 우는 겁니다. 칼비는요. 이 하갈의 이 소리 내어 우는 것을 하갈의 기도다라고 주석했어요 근거는 이렇게 주석한 칼빈의 근거는 창세기 16장을 근거로 듭니다 6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와의 호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곧 술김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례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와의 호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와의 호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수 없게 하리라 여와의 호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 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락이 같이 되리니 이스마엘이 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1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함께요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합니다. 예전 개혁 한글에서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나를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사례의 그 핍박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갔죠. 그럴 때 여호와의 사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된 모습이에요. 그분께서 나타나셔서 다시 사례에게로 들어가 복중하라. 그러면서 이 고통 중에 있는 그 이스마엘에 대하여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그가 큰 민족을 이루고 다른 사람들과 대항하여서 강한 자가 될 거다. 여기에서 하갈은 나를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나에 대하여 외면하지 않니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거죠. 보살펴주신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칼비는 지금 오늘 본문에서 300m 거리 떨어진 곳에서 죽어가는 이스마일을 보면서 소리 내어 우는 이 모습은 자신의 이 무력한 상황에서 한번더 광야에서 나를 찾아오셔서 어, 나를 살펴주신 하나님 한번더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나를 극률히 여겨주시고 어, 돌봐달라고 울며 간청하는 기도다라고 어, 주석했어요 오늘 본문 17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17절 이렇게 예, 하갈이 소리내어 울었어요 그런데 17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음, 우리가 보면 그 하갈이 소리내어 울었는데 하나님은 지금 누구의 소리를 들으셨대요? 네,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대요. 그래서 성경 주석가들은 이렇게 이 부분을 주석해요. 아이가 더 고통스러웠다. 아이가 신음하면서 죽어가는 헐떡거리는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근데 칼빈은 이 부분을 어떻게 주석했냐면 이스마엘의 기도가 그러니까 칼빈도 이것을 이스마엘의 기도로 본 거예요. 아이가 소리를 내었다는 것을 이스마엘의 기도가 그의 어미 하갈의 기도보다 사활을 걸 만큼 더 간절했다가 아니라 중요했다라고 보아요. 그러니까 더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이 더 죽어가고 있는 이스마엘의 소리를 작은 소리지만 하갈은 울부짖는 소리였고 이스마엘은 신음소리 미세한 소리였지만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이 더 커서라고 보지 않고 칼빈이 본 것은 여기에는 이스마엘에 대한 더 중요한 의미,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마엘의 소리를 드, 들으신 거다. 도대체 그게 뭔 소리냐. 그게 이제 18절을 보시면 나타나요. 오늘 보면 1 8절 보면 하나님이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하시면서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리라. 이거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거든요. 이 장면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창세기 17장에 가면 나타나요. 창세기 17장 20절 보세요. 어.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는 언약의 장면이에요. 보세요. 20절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아브라함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이스마엘입니다. 열두 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어, 이스마엘은 음그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마엘에 대하여 아브라함과 어, 한 언약을 근거하여 지금 에, 아,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었다라는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무엇에 중심을 두고 초점을 두고 관심을 모아서 일을 하시느냐 누가 얼마나 더 고통스럽고 누가 더 얼마나 힘드냐 그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언약대로 일하세요.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지금 어떻게 언약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 이스마엘 이루게 하겠다. 열두 두령을 두는 큰 나라를 내가 이루게 하겠다. 그 약속 그 언약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것에 중요함을 두셨다는 겁니다.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이스마엘은 분명, 어, 언약의 참 후사.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그런 언약의 후사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몸에서 나오시죠? 예, 이삭의 몸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는 그 몸, 무로써의 언약의 당사자는 아니죠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 이 아이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 아이에 대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만 고통의 소리가 아니라 언약 안에서 일하시는 모습이에요 그 언약의 모습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언약의 계승자여 언약의 참 후사가 이스마일을 통해서 오시지는 않지만 이스마엘 역시 하나님은 언약의 영역 안에 그를 두신다는 거예요 그그 그 모습이 이것에 대한 그 인식 이것에 대한 바른 깨달음이 오늘 창세기 17장 23절 아브라함이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23절 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다. 할례를 행하죠. 이 할례가 신약에 와서는 세례의 모습입니다. 어, 이 아브라함 안에서 보게 된게 뭐예요? 어,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그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와 믿음이 어, 할례를 통하여. 결국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도 포함되고 구속되어질 거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죠 할례가 우리가 개혁교회가 유아세례를 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예요. 우리 안에서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 그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여시킨다라는 믿음이에요. 자 보세요. 중요한 말입니다. 지금 음, 아브라함의 집에서 어, 하갈과 이스마엘이 내쫓김을 당했다. 그들이 광야로 어, 나갔다는 라 말은 그림적으로 보면 언약의 조상 언약으로 인도받는 아브라함의 집에서 나갔다는 것은 언약 바깥으로 그들이 추방됐다는 거예요. 언약 바깥의 모습입니다. 언약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 바깥에 떨어진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세요. 나갔는데, 광야에 있는데, 언약 바깥으로 그들은 나갔는데 하나님은 언약 바깥에 있는 그들 하갈과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으시고 큰 민족을 이루시고 그들을 할례라는곳 안에서 여전히 언약 영역 안에 두세요. 왜 이런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아브라함의 회계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보여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 안에서 하갈과 이스마일을 여전히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겠습니다. 어떻게 죽음의 사지로 이물3갤론 15리터만 보내고 이들을 내보냅니까? 못합니다라고 했다면 오늘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그림은 우리가 맛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그림이 뭐예요? 언약 바깥에 언약과 상관없는 언약에서 떨어져 나간 하갈과 이스마일. 이들의 모습이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 바깥에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실 그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속사예요. 우리의 모습이 하갈과 이스마엘의 모습입니다. 전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도움을 받을, 감찰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 은혜를, 은혜를 베푸시죠. 여와의 사자가 등장하잖아요. 에베소서 2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여러분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예요. 에베소 교회의 당시 상황은 어, 그 이방인들 교회입니다. 에베소는. 거기에 어, 유대인들이 다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많은 수는 이방인이죠. 그런데 소수로 있었던 유대인들이 더 명분이 분명한 거예요. 할례를 받고 있었고 그리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분열이 생겨났습니다. 우리야 정통. 우리는 정통이고 너희들은 사파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이런 놀라운 그 십자가의 복음이 너희에게 없다. 너희들은 할례야못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분열을 일으켜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어, 신약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그 무엇이 설명되는지 보세요 11절 보세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이그 에베소에 있는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 신자들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물이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물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렇죠 현실이 그랬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외인이라는 말은 상관없는 자라는 겁니다 언약과는 상관없는 자들이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가까워졌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안으로 들어왔다는 설명이에요 너희는 유대인들이 볼때 저들은 할례받고 너희는 할례받지 못했고 그러니까 너희들을 같이 할수 없는 존재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할례를 받든 할례를 받지 않았던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상관없는 존재였던 그렇지 않았던 모두다 십자가가 우리 모두를 언약 안에 하나님이 다 사랑하는 하나님과 관계하는 그런 일에 있어서 가깝게 하나가 되게 하는 일로 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십자가의 그림을 오늘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했을 이 회개가 인간적으로는 대책 없고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불안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전전긍긍했던 이 문제가 하나님은 이 안에서 죽음의 직전 안에 있는 그 이스마엘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이것이 단순히 고통의 소리가 아니라 언약의 소리 언약을 하나님은 그 안에서 잊지 않으시고 그를 언약 안에 두시는 거죠. 근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 언약 바깥에 외인이고 이방인이었던 하갈과 이스마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가까워지는 그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진 것이죠. 십자가는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는 거냐면 너희는 언약과는 상관없는 족속이고 언약 바깥에 있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가 우리가 십자가를 만난 그 순간 십자가를 의지하고 믿는 붙드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수용되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9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에베소에 있는 이방인 신자들은 외인도 아니고 약속에 대해서 상관없는 자도 아니고 이제는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동일하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너무나 분명하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뚫이 된 교회의 한 몸이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21절. 그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이방인이었어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이 함께는 유대인과 이방인 다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는 자격이 없었어요. 우리는 언약과 상관없는 자였어요. 우리의 운명은 지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붙들게 된 인생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언약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것이고 언약이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죠. 하가라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 이 말은요 에, 하가라 어, 언약 안에서 너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언약 안에서 너를 붙들고 있다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가라 지금 이 아이에 대하여 어,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큰 아라를 약속해 주시는 그것이 장차 어떠한 일을 하나님은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언약 바깥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언약 안에 들어오게 해서 하나님의 창세전 구원하기로 한 자기 백성의 수로 우리를 확인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슨 일이냐 가장 인생에서 우리 안에 만나는 문제들 숱해요. 사업이 실패하고 자녀가 잠깐 믿음 바깥으로 나가고 그리고 몸이 육신적으로 아프고 네.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에 집중하고 무슨 일을 하시는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구원하기로 한 자기 백성의 수안에 유대인만이 아니라 정말 언약과는 상관없었던 육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는 전혀 그런 존재가 아닌 우리를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결정하시고 역사 속에서 역사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언약 안에 수용되고 그 언약으로 하나님과 동등한 권속이요 동등한 하늘의 시민이요 하늘의 언약 안에 들어가는 자로 만나게 하시는 그 일을 역사 속에서 하시는 겁니다. 무슨 일이냐? 너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문제가 뭐냐? 어.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언약의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그래서 보세요. 17절, 우리 본문 17절 다시 한번 만나봅니다. 보시면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여러분 구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사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적인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은 이 하나님의 사자로 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 오실 그리스도가 하늘에서부터 하가를 불러 이르되 하가라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거죠? 예, 하나님의 사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놓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 저 아이, 언약한, 약속한 저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붙드시는 일을 십자가에 근거하여 하실 겁니다. 하가라,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것은요, 보세요.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문제 해결해 줄게 아니에요. 저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 그러죠.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를 먼저 주시는 거예요.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이의 소리를 듣고 계신데 들으셨대요. 어, 지금 아이는 목이 말라서 물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갈에게 여와의 사자가 어, 그래 이 두려움의 문제 죽어가는 문제물 줄게 물을 주는 게 아니에요. 물을준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 아이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믿음부터 주시죠. 네. 그래서 18절에 여기, 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이것을 그 히브리어 원어로 그대로 직역하면 하가라 너는 일어나라. 하가라 너는 그 아이를 일으켜라. 그리고 하가라 너는 내 손으로 그 아이를 굳게 잡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어, 어,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담긴 소망이 있다. 그 언약이 담긴 소망을 너가 믿으라. 지금 죽어가는 것에 대하여 당장 당장 그 두려움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이 아이에 대하여 언약을 두고 있고 어, 이 언약 안에서 이루신 거다. 하나님의 순서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소망부터 주세요. 그리고 이 소망을 붙들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물 주세요. 우리는 물부터 달라는 거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숱한 물과 같은 기근과 같은 어려움의 문제들을 허락하십니다. 왜 허락하실까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로 나를 소망 가운데 구원하시기로 하셨구나. 그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 안에서 나는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예정하셨구나. 그리고 이 예정된 내 인생 속에서 이 문제 속에서 이 소망을 인하여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거구나. 흔들릴 수 없는 믿음. 현실이 나에게 어떤 것을 갖다 주더라도 죽음이 내 코앞에 갔다 왔더라도 인생의 파산이 겪을지라도 경제적인 파탄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내 안에서 틀림없는 믿음 하나님이 소망으로 나와 함께 하셨던 나를 구원하시기로 십자가로 나를 하나님이 소망 가운데 언약하셨다라는 이 분명한 소망이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증거되고 확증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로그 믿음을 경험시키는 것이죠. 문제가 나로 하여금 내가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지 어떠한 소망의 하나님 안에 내가 붙들려 있는지를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내가 목말라 죽는 이 문제 앞에서 목만 물만 해결되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인생이 각종 어렵죠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들을 만나요 그 속에서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나를 영원히 삼위 하나님의 영광의 교제 안으로 불러들인 영광스러운 성도라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의 현실 속에서 그것을 만나게 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 여러분 바란다는 게 소망이에요. 여러분 바란다 그게 소망이죠. 바라는 것들의 실체랍니다. 실상.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아, 성경은 그래요. 누가 보이는 것을 소망하냐. 보이는 것은 그건 소망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참 소망이다. 믿음은 무엇에 대한 결론, 결과냐면요 소망으로 인한 결과예요. 그래서 칼빈은 소망이 믿음의 토대다. 기독교 강의에서 그렇게 소개해요. 소망이 믿음의 분명한 토대입니다. 그철로역정에 가보면 그 크리스천이 그 멸망하는 장망성을 떠나서 쭉 길을 떠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믿음과 함께 길을 가다가 허영의 도시에서 믿음이 순교를 해요. 그리고서는 이 크리찬이 걸어가는데 이제 뷰라의 땅을 맞닥뜨리면서 죽음의 강 앞에 섭니다. 요단강이라고 하는 죽음의 강 앞에 서요. 두려워서 못 건너요. 벌벌 떨죠. 이때 건너게 할수 있는 그 곁에 누가 찾아오냐면 소망이 찾아와요. 소망이 같이. 이 죽음의 강을 건너게 하죠. 그때 소망이 에, 하는 말이 이사야서 43장 2절로 말씀을 해요. 어, 물을 물이 에, 그 건널 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다음에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소망과 함께 죽음의 강을 건너죠. 우리 안에 에, 우리 모두 다 죽음 앞에 반드시 섭니다. 그리고 죽음의 강을 건넙니다. 이때 우리의 믿음이 무엇으로 인하여서 이 죽음의 강을 건널 수 있는 확실한 힘이 될 것이냐. 예,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무엇을 바래왔는지, 무엇이 보이지 않는 것을 이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경험했는지. 죽음 앞에 섰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고, 예수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믿어왔다고 말하는데,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아무런 힘이 되질 않아요. 두려워요. 왜요? 소망이 내 안에 거짓이었기 때문에 내가 바라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을 바란 적이 없어. 맨날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거,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거, 그런 것들로만 붙들고 살았어. 그러니까 그 믿음은 죽음의 강 앞에. 내가 홀로 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이 문제 앞에서 나로하여금 두렵게 하는 거죠. 오늘 하가라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아라라는 것은요. 하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를 보살핀다. 그리고 너를 보살피는 이 근거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 이전에도 경험시켜주었고 지금도 또다시 그것을 경험시켜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 여정 속에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왜 수많은 문제들을 그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지 않고 그걸 왜 디딤돌로 사용하도록 놔두시는가. 이 문제 앞에서 내 믿음이 참 믿음인 것을 경험시켜주는 것. 내 현실 앞에 이것이 실상으로 드러나는 복이 되도록 체험시켜주시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물질이 나를 죽일 수 없는 문제구나. 몸 아픈 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뺏어갈 수 없는 문제구나. 자녀의 속삭임이, 속썩임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불안하고 두렵고 할 문제가 아니구나. 믿음을 현실에서 맛보고 경험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로마서 12장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란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누가요? 누가 기도에 항상 힘쓸 수 있어요? 예. 즐거워한대요. 소망 중에. 기도를 한다는 것은 환란 중에 참는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며 그 소망을 가운데서 즐거워한답니다. 여기에 믿음이 있는 니다 믿음은 이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 내 안에 내가 기도를 왜 힘쓰는가? 내가 환난 중에 왜 참는가? 소망 중에 나는 왜 즐거워하는가? 예, 당신 왜 그래요? 이 소망으로 인한 나에게 허락되어진 믿음 때문에 그렇죠. 이 믿음이 나로 하여금 진짜 소망을 갖게 하고 이 소망으로 인하여서 즐거움을 누리게 하는 거죠 로마서 1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보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생각에는 당장 물이 급하고 물만 해결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래.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이 현실의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믿음 안에서 소망이 충만하도록 우리의 믿음이 진짜 전군과 같은 바른 참 믿음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기도를 왜 주셨나? 생각해 보세요. 기도를 누가 할까? 하나님이 주신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사는 자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소망이 언제 일어날까요? 소망이 말씀이 들려질 때 일어나요. 이 예배 시간에 공적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려질 때 여러분 안에 소망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이성의 말씀 육적인 말씀으로 들려지면 소망이 안 일어나죠. 진짜 내 안에 소망은 영적인 말씀으로 이 소망이 불러 넣어지는 말씀으로 이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는 우리의 문제에 대하여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가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왜저 사람은 저렇게 당당하지? 왜저 사람은 저렇게 이 문제에 대하여 허겁지겁 호돌갑을 떨지 않지? 왜저 사람은 저렇게 잔잔해? 왜 이렇게 저렇게 평안해? 왜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문제에 대하여 저렇게 대수롭지 않게? 저렇게 살수 있어. 당당하게 소망의 말씀이 붙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이것을 맛보도록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따라 이미 내가 창세전 언약 안에서 너를 그리고 너의 언약의 그 가정, 자녀들을 내가 그 안에서 함께하고 있다. 지금 살아가면서 닥치는 이 문제들에 대하여 막 일일일비하면서 그러지 않을 수 있는 우리의 당당함과 뚜렷함은 뭐예요? 반응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소망의 말씀. 이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믿음으로 경험해 나가는 겁니다. 이 작은 소망으로 인한 믿음의 경험들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그 세상이 요동치고 땅이 진동하고 천하가 꺼지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그 어떠함에 조금 도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을 이고 사는 존재예요 우리는 이곳에서 하늘을 먹고 사는 존재예요. 그래서 세상이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소망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기도하는 자리에 갖다 놓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환란을 참으며 오히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소망의 하나님 안에서 이 영광의 하나님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기를 주의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에게 어떠한 은혜로 만세전부터 함께 하셨는지 우리에게 소망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이 그들 역시 언약 안으로 불러들이시고 그 언약 안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들을 붙드시고 책임져 주시는 이언약의 하나님 구원 역사에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를 보는 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하여 그 어떤 것도 양보하지 않고 반드시 이뤄내시고야 마시는지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하여 다 이루어진 영광의 소망을 믿음으로 붙들고 현실을 이 영광의 소망이 복으로 되어지는 실상을 우리의 믿음으로 경험시켜 주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미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에서의 해결 죄에서의 벗어난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그 어떤 것에서도 자유함을 갖고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기쁨의 삶을 살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